셋, 패스 둘, 셋. 저희는 선빵입니다 연, 연유, 연유, 연, 연. 너무 엉뚱가봐 레벨? <웃음> 랭킹 아, Ranking. Ranking 다이장히 신선한 조업인데 키영이랑 지금 친. Oh my god. <웃음> 제인크제인크제 짱끼리 oh! yeah? 야... ja. 보이면은 선빵 선빵이 있니 저희가 더비인데 선빵같은 부분은 어떤 모르데상수 끝나고 쭉 샤워를 하자 그럼 형이 똑똑똑하고 반대안요 뭐라고요? 처음에 그거 있거든? 무슨 흡단지 이게 더보이즈의 별명게 있는데 호시잖언점이라는 어. 어. 별명이 있어요. 저 아, 아, 그런 호언증이 어. 있을 음. 근데 그게 또 형으로서는 게 이렇게 남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조합이 새롭다고 생각하지 않, 않아요. 대릭얼고도 차고 이니는건 어... 침콩! 해주야 해요. 침콩! 케빈이 형도 잘스기죠 Let's cool cool 아. 네, 아 b 아. Do you know what I m mean? 어. e n g l i s h b o oh, y 되게 에너지 없다 요 <웃음> 살짝 놀랐어 요이 아, 집과 이 집에 신인 티가 많이 났다면 은이번에 뭔가 어, 세련되고 약간 성숙하고 우리가 좀더 발전된 모습을 보였는데 여 약간 돌격천 그쵸? 그니까 그러니까 뭐든 일단 해보, 해보고 일단 저질러는 스타일이어서 저돌려하게이 곡을 하면서 선우가 너무 대견했어요 선우가 작사를 참여했는데 진짜 한 2주? 진짜 정말 열심히 작, 작사만 계속한 거예요. 인트로 부분에 선우랑 멤버들끼리 랩하는 부분인데 그게 와, 저, 원래 좀 달랐었거든요 너무 매력적이게 선호가 잘 바꿔줘서 기대가 되각습니다 어디서도 볼수 없지만 누구나 흥상하고 누구나 바라던 소년들의 이미지를 저희가. 되게 많이 봐왔던, 봐왔던 소년들과는 다르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도전하는 작업으로 되게 기쁘게 참여를 했던 것 같고 근데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저희, 저희도, 저희도 또. 아는 분위기를 내려놓은 거 1,222% 1,206% 그만큼 다해서 했던 을할 거고요 어, 확실히 무대를 이제 하게 된다면 뭔가 저는 즐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선배님들의 무대를 제가 많이 보면서 공부도 하고 했는데 확실히 제가 무대를 즐겨야지 저희 더비 분들도 보시면서 행복하지수 있을 것 같아서 즐거, 같이 즐겨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동활동에는 즐기게, 같이 즐겨주고.